치킨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치킨을 집에서 해 먹는 남자 뻥치시네 집에서 해주면 잘 먹는 남자 됐냐 치킨요리를 할 줄은 몰라도 설명은 백종원 아저씨처럼 막깔나게 하는 남자 오시아씨 돌아왔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닭다리살로 간단한 치킨요리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죠?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코스트코에서 닭다리살을 사와야 합니다. 혹시 시골에 산다고 지나가는 닭 때려잡지 마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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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는 동안 소스를 만듭니다. 이 소스가 가장 중요하죠. 파가 필요하고요. 다진 마늘, 청양고추, 양파, 생강도 필요합니다. 레몬즙이 필요한데요. 레몬 주스 이런 거안 됩니다. 레몬이어야 합니다. 새콤함이 생명이거든요. 코스트코에 가면 사실 한 무더기씩 팔아서 엄두가 잘안 나는데, 어, 동네 아무리 어떤 마트를 가도 코스코만큼 신선하고 싸지 않아요 이거 올려놓으면 요리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드 발사믹 식초가 필요한데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깜장색 발사믹도 괜찮습니다 이제 접시에 양상추와 양파를 깔고 트레이더스에서 산 레드페퍼를 뿌리고 드시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구우면서 말이죠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구적구적 드시면 됩니다 전체 레시피 적어드릴 테니까 캡처하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 친절한 남자야 기억하려고 들지 말고 캡처하시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우리집 주방용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라에, 나와라요, 나와라